안녕하세요.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어, 저는 주말에 한, 달, 한 달에 한세번 정도 일요일 아침에 농구를 하러 갑니다. 어, 예전에 농선수 할때 다쳐서 막 과격하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 한번 정도는 제가 전신 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 남양주 쪽에 가서 농구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피지컬이 좋아서 점프도 잘 되고 하는데, 아 저는 요즘에는 점점 힘들어지네요. 너무 과격한 운동이라서 농구가 그리고 막뭐 점프도 계속 어야 되고 몸도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예전 같아서는 막뭐 일주일에 한세네번세네 4번, 번씩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장사하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 요즘엔 그래도 한 달에 한세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에 가서 한 달에 한세번 정도? 아 여기 언덕 올라오는 것만 해도 이게 힘드네 자 오늘은 일상이 어떤지 일요일날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노는지 그런 부분 한번 찍어 보자고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체력이 이 체력이 안돼 진짜 힘드네 자 남양주 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이제 간단히 세수만 하고 어차피 땀을 땀을 흘릴 거니까 간단히 세수만 하고 이제 남양주로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11시부터 이제 운동하려고 지금 출발할 겁니다 좀기다 보시죠 이제 미쳤나 보네 아이고 정신머리도 없어지네 정신머리도 핸드폰 놔두고 가서 다시 올라왔다 가네요 나이가 들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농구하고 가겠습니다 좀 있다가 했죠 저희 직원들한테 헬스를 다니고 운동을 하라고 1년 치를 끊어주면 실제로 처음에는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다녀보고 그 즐거움을 알거나 자기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을 때는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2, 3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권했을 때 정말 몸이 건강해졌을 때 정신력도 맑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직원들은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권장을 해드려요. 물론 제가 비용이 들지만 비용 드는 만큼의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정말 운동만 할때 직업일 때는 그렇게 하기 싫던 운동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가는 이 즐거움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었게 지금은 굉장히 즐거움이 되어 있죠.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떨까? 저는 안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공부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은 내 편할 대로 할수 있지만 그때는 미래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러면 저는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친구들이 점점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도 보면은 학원을 한 8개씩 다녀요 뭐 태권도 학원, 뭐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뭐 피, 피아노 학원 애들이 뭐 학원을 안 다닐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려면 그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방학 때 쉬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방학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점점 더 아이들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저희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가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연히 이제 뭐 농구장에 놀러가서 그 감독 눈에 띄어서 어,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운동도 그때도 그랬어요. 운동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아무래도 잘 먹어야 되고. 감독한테 뭐라도 줘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운동은 그때 당시에 지원해주는 게 많았어요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지 않아도 됐으니까 학교에서 망이랑 우유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집에서 생활 안 하는 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항상 엄마 아빠는 싸우기 시작하고 뭐 이제 가족들은 항상 어,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안하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으면 아마 제 예상은 대학도 못 갔을 거고 당연히 못 갔을 거고 대학은 아마 삐뚤게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릴 때이지만 제가 느낀 거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 치고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농구선수는 손이라도 커야 되는데 손도 작아요 최악의 접근을 갖고 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학교 그 운동하던 친구들이랑 우리 쪽 운동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합쳤을 때 13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3명만 남아있더라고요 3명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히 전국대회에 입상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저 말고 두명간 친구는 아마 키가 2m 가까이 되는 친구인데 한 명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들어갔고 지금 교직원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나오고 이제 같이 단대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한 기분 같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그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감독이 저한테 운동을 그만두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대놓고 괴롭혔고 대놓고 패고 근데도 끝까지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팠는데도 참고 끝까지 견뎠죠 음, 여기 살아남을 방법은 그거 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공부해서 대학 오는 것보다 운동해서 대학 들어오는 게 훨씬 힘들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운동을 시키는 이런 환경은 참 즐거움을 찾아줄 수 없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너무 혹사 시킨다고 해야 되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운동해야 되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오전 운동해야 되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오후 운동해야 되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야간 운동해야 되고 남아서 또 개인 운동해야 되고 운동을 그렇게 시키니까 몸이 혹사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근육을 키운다든가 운동에 맞게끔 발전을 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혹사시키고 끝까지 운동을 시켜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운동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 들어오는 게 힘들었다기 보다도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 하고 싶어요 선배들한테 맞으면서 감독한테 맞으면서 하루 온종일 운동만 하고 실제로 오전 운동 끝나고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밥먹으면 몸이 나른합니다 저는 진짜 운동하기 싫어서 애들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게 운동해서 그래도 저는 살아남고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운이 참 나빴죠 그나마 다행인건 대학 결정 나자마자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가 한세동안 났던 것 같아요 한 1년 쉬니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을 1년을 쉬어버리니까 세동안이 나서 기부수 1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려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자 운동을 앞으로 할수 없으니 공부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뭐 이제 입학금 이런 거 전혀 안냅니다 왜냐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부터는 다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감이 컸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노점상 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면 못할 것같요 나중에 제가 처음 뭐부터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